이정영 씨, 도필필리핀어로 음. 녹음하러 왔습니다 아, 아니, 아니술취한이잖아요그맞아요 아, 코이이이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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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목소리> 아자 우리 홀타임을 지어. 해리티지. 리티지 해리티지. 해리지리티티지 해리티지. 리티지 해리티지. 리티지지리티지리티지 아, 이거 숙소는 되게 오랜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저희가 구, 11월 달에 공연 보러 왔을 때, 아 공연 하러 왔었었거든요. 그때도 여기 숙소를 썼는데. Excuse me. Excuse me. 자. 자 졸탄팀 말입니다. 내일 드디어 캐, TV5라는 TV5 채널, 와. 채널이죠. 뭐 저희 잡아. 졸탄 팀이 아, 현지 필리핀 방송인데요. 빨리 어떤지 연예인들, 개그맨들, 뭐 가수분들 함께 즐거운 게임을 하는 채널 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룰루루. 자 여기는 여기 마닐라 사이드에 있는 우리 호텔 근처에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어,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엄청 많이 사게 살수 있어요. 어 우와 이엽다 멋있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변신 준비 좀. <웃음> 아직 안 했네. 불안해. 아직 안 했어. <웃음> 하고 있는 모습을 찍으려는지 준비하지. 거미? 고니. 고니? 고니? 맞지. o h don't I d o t h o I d o n n o I don't o w I o n t k w I d o n k o w I o n o w I d o n o w I o n t k o w I d o n o w I o n o w I d o h o w I o n o w I o h t k o w I don't k o w I o n t k o h I d o h o w I h o n t o w I don't k o h I don't k o w I don't e s o w I h o h t k o w I don't k n o h I d o h t e n o w I don't n o w I don't h n o w I d o h t k o w I h o t h o I o n t know. o n k o w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Why? I'm excited. Are you guys excited? h h Aja-ja-daiyo! o h o a h o a h o a h o a Beautiful too! That's i will look for you on Instagram. The first is the first one. Ah, we're on the Philippines. First, the TV vibe. Next. t o y it. Oh, I'm trying. Ready o Oh. o t 아쨔아쨔아쨔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있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니다아요 맞아요 분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 아우와냐 와우! 우와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예? 어 아... 오케이! 리센! 리센! 리센! TV5 채널입니다! 아자아자! 하이 요! g 다음 <susur> 오케이 y okay. 쓰는 okay. o 7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